멀쥬 좀... 멀 뭔지... 뭔지... 뭔지... <웃음> <웃음> <알지 마. 웃음> 제가 아까 갔다 와서 홍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쇼핑하러 응. 쇼핑했던 거를 한번싹 응, 정리해볼까요? 응. 이렇게 탓 그렇죠. 근데 이런 거막 흘러내리지 않나? 우리 가슴이 너무 없으면 좀 흘러내줘는데 어, 근데 어, 언니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을 에이, 것 같아요 너무 습는 걱정이었어요 에이. 라임색 라임색 좋다 이거는 그게 없구나 패드가 안에 있는 이거 막 애기옷 아니가 진짜 솔직히 아동복으로 입어도 될듯 걸치 이거 초록색깔 안에 있고 뭐. 내가 샀으면 딱자어택인데 <웃음> <웃음> <웃음> 맞아 이거 좀 편했어요 뭔가 인물을 살려주면 될까? 응. 컬러풀해서 네이드 인물을 산다이게 허리 감는 스트랩 하 스트랩 하잇 하안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겠지? 입으면? 이 어, 엄청 예뻤 음. 음. 근데 팔뚝살 빼야 되는데 음. 여기가 뭔가 살이 음. 껴아 음. 이거 치마 예뻤는데 <웃음> 아 진짜 자크 터질까 봐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몰라요. 안에서 어떻게 입어 입었다고요? <웃음> <웃음> 근데 알지? 이렇게 하다가 어 걸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살짝, 살짝 내리고 다시 <웃음> 여기서 살짝 내리고 다아 <웃음> <웃음> 진짜 힘들었어. 내릴 벗을 때더 힘들었어요. 음. <웃음> 서로 <서벗도> 또 같이 내려가니까. 다시 <웃음> 또 아, <바스도> 다시 입어야지. <웃음> 서옷 다시 입어야지. 아자이 신발도 마음에 들었어. 이거는 그냥 청바지에 진짜 되게 심플하게 입고 떠보셔야 돼요. 편했어요 이거. 응. 도스는 없는 요두 번째. 핫. 나중에 또 해외여행 가면 같이 올게요. 이거 색로나눠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씩 쓰고 어, 어. 요즘에 이런 비닐같은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청바지 이런거에 그치? 투명벨트 음. 한게 되게 이뻐서 청치마같은거에 음. 집게핀 막 요즘 한창 이런거 막 머리에다가 엄청 큰 악세사리같은거 많이 하잖아요 목걸이 요것도 이렇게 같이하면 너무 이쁘겠죠? 물론 제가 고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오늘 홍대 쇼핑을 처음 가봤거든요 와 뭔가 화보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옷들 독특한 의상들 무대 의상 같은 옷들 처음 보는 디자인의 옷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홍대 동대문에서 볼땐 그냥 깔끔하게 포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면 홍대는 어, 겁나 패셔니스타 같은 느낌, 신선치 않아 그리고 엄청 저렴했어요 왜 사람들이 여기서 쇼핑을 하고 이쁜 디자인도 많고 그리고 지나다닐 수 있는 분들도 다 패션피플이시더라고요 다음에도 쇼핑할 때는 애들한테 일당을 주고서라도 같이 가는 게 낫겠다 아마 오늘 이거 산 돈으로 제가 혼자 동대문 갔으면 여기못 사왔을 거예요 다음에 애들 꼭 데려가야겠다 이 생각이죠? 나중에 룩북을 기대해주세요 이런 아이템들을 몇번 이제 계속 사다 보면 이제 집에서 매칭할 수 있는 옷이 많아지는 건가? 저거 저거 저거 집에 있는 걸로 또할 수도 있고 집에 있는 걸로 할수 있을 바는 게 없어 옷이 몇개 없어 단 거야 굿지 티셔츠밖에 없어 그래서 굿지만 있던데 우리 영상에 <웃음> <웃음> 아니 옷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건 버릴 수 없잖아 비싼 건데 근데 그걸 왜 샀나 싶어 <웃음>